안녕하세요, 더블엠드입니다 친한 동생이 연락이 와서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면 재밌겠다 싶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호감 가는 여자가 있으면 카톡으로 이렇게 짧은 노래를 만들어서 보내주곤 했는데요. 이제 주로 여자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가볍게 웃겨주는 용도로 했던 건데 이 동생이 이거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카톡 들어가면 여기 음성 메시지 보낼 수 있게 돼 있죠. 이걸로 이제 기타로 라이브로 노래를 해가지고 보내주면 어, 반응이. 꽤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여자의 이름이 민희니까 민희 민희. 니자 어, 네 돌림으로 가겠습니다 미니 왜 자꾸 나를 밀어내니 더 멋쟁이 남잘 원하니 따라라나나나나 따라따나나나나 따라따 따라따나나나나나니 따라따, 따라따, 따라따, 이렇게 가겠습니다 따따딴 따라따라따라따라 예예예 나는 예스만 yes, 답으로 치는 거 아니 예, 네, 다 만들었습니다. 녹음된 버전 한번 들어보시죠. 미니 왜 자꾸 나를 밀어내니 더 멋쟁이 난잘 원하니 난 공유처럼 잘생기진 않았지만 온종일 널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 난 되니 예예어김 yeah, yeah, oh, 빠지고 심심한 나루 뭐좀 재밌는 거 없을까? 민숭민숭 평범한 월화수목금토일 여기 희망이 있다면 그건 김민의 카톡 혹시 이번 주말 전화에 소주 왔더니 예예예 나는 예스만 답으로 치는 거 아니? 우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어 언니야 어, 어떻게 들어봤어? (7개가) 지금 안 죽었어요 어, <웃음> 그래요 어 다행이다 괜찮아 야그 보낼 때 네. 내가 매일 두개 보냈어 너한테 파일을 네. 그러니까 내 목소리 들어있는 거 말고 저거 기타만 들어있는 거 있잖아 네.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켜가지고 니네 목소리로 다시 해서 보내야 된다잉 아 어, 알았어요 일단 끊어봐 내가 지금 녹음해서 보내게 아잘 어, 그래. 보내고 저기 뭐야 그 여자 저기 에 반응 오면 그거 카톡 반응 좀캡처하고 나한테 보내줘잉? 일단 끊어봐 어, 어, 야 잘해 네 어. 미니 왜 자꾸 나를 밀어내니 더 멋쟁이 난잘 원하니 난 공유처럼 잘생기 진 않았지만 온종일 널 생각하는 이마음으론안 네 되니 yeah yeah oh 김빠지고 심심한 나로 뭐좀 재밌는 거 없을까 민숭민숭병밤한월화수목금투일 여기 희망이 있다면 그건 김민희의 카톡 혹시 이번 주말 전화에소 주었더니 네 반장난으로 했는데 둘이 재밌어니까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둘이 사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원하는 분이 있나 올려봅니다 영상 보신 분 중에 이 동생처럼 썸녀한테 혹은 여자친구한테 혹은 와이프한테 1분 미만의 짧은 노래를 만들어주고 싶은 분들 신청받겠습니다. 아뭐 부모님한테든 친구한테든 누구에게든 상관없습니다. 그 가사로 쓰고 싶은 글귀를 적어주시면 제일 좋지만 없으면 그냥 이름 삼행시로도 만들어 드릴게요. 아래 고정 댓글로 제 이메일 그리고 오픈 채팅방 주소를 남겨둘게요. 단한 명만을 위한 의미 있고 웃긴 노래 만들어 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신청주세요.